안녕하세요. 게임하는 직장인 겜직입니다. 오늘은 테이고에 있는 점프다리에서 지나가는 차에다가 시포를 붙여서 적을 잡아볼 거예요. 이 작전이 성공하려면 일단 자기장이 좌측 상단으로 잡혀야 되는데 좌측 상단으로 자기장이 좌측 상단으로 잡혀야 되고, 무엇보다도 C4를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리에서 기다리면, 높은 확률로 차가 오는데, 타이밍을 맞춰서 던지면, 응, 안부터. 뭐야? 안부터. 분명히 붙는 소리가 났는데, 시포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시포가 차에 붙는지 확인해 보려고, 직장 다니는 게이밍을 불렀습니다. 헐로! 떴어 어, 었다 확인! 저 어떻게요? 저 어떻게요? <웃음> 내려 내려 내려 내려 <웃음> 아 되네 왜아 그때 안 붙었지? 뭐가 거안 맞았나 봐아 그럴까? 확인 이거 가능 가능한 거 확인 하지만 빠르게 달리는 차에 시포를 붙이는 건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시포가 아래로. 이번엔 위로 아주 위, 아래, 위, 위, 아래로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 짓을 계속하다가 알게 된 건데 차에 시포만 붙이면 저기 차를 멈추고 내리기 때문에 바닥에 스파이크 트랙까지 깔아서 바퀴까지 터치는 완벽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차가 오길 기도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기다리던 적들이 왔습니다. C4가 안 붙었지만, 당황하지 않고 적들을 잡아 죽어줬어요. 정면에서 오는 차만 연습을 했는데, 차가 옆쪽에서 들어와서 살짝 빗나갔어요. 혼자 수집판을 시도하다가 도저히 안될것 같아서 도와줄 게이밍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아, 이거 못니 아, 못했어요. 이 떨어지네요. 어 떨어졌다 떨어졌다 떨어졌다 안돼 실패야 그리고 다음 판에 자기장이 좌측 상단으로 잡힌 것을 보고 눈에 불을 켜고 시퍼와 스파이크 트랩을 찾아다녔습니다. 어 시퍼 먹었어요 여러분 시퍼는 먹었고 어 스파이크 트랩 꾸 그리고 마지막으로 들른 집에서 기적적으로 트랙! 스파이크 트랩까지 나왔습니다.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 진짜 나왔어. 계획은 이렇습니다. 차에 C4를 붙이고 스파이크 트랩을 밟은 차가 다리를 건너면 대기하고 있던 팀원들이 적들을 정리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이쪽이에요, 이쪽! 여러분, 옵니다 오는데 C포를 붙이고 다리를 넘어갔을 땐 이미 상황이 종료되어 있었습니다. 수시판의 시도 끝에 차에 c 포를 붙이는데 성공했고 이대로 치킨까지 먹어서 완벽한 엔딩을 맺고 싶었어요 그리고 팀원을 살리면서 성공의 기쁨을 나누려고 했는데 내일모레 40을 바라보는 아저씨들의 리액션은 처참했습니다 여러분 성공했습니다 와이 기계적인 리액션 뭐죠? 이제, 이제 그만해도 되는 건같요이제 그만해도 된다 이 기계적인 리액션 뭐냐고요 와 <웃음> <웃음> 저는 침착하게 남아있는 적들을 한 명씩 줄여나갔습니다. 중간에 팀원 한 명이 죽었지만 저는 한때 솔로 경쟁전 마스터까지 가본 실력자 존버총이기 때문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적들이 다 죽고 마지막 한 명이 남았습니다. 나이스 맞혔어, 맞혔어. 어, 오늘은 유튜버 최초로 페이고 점프 다리에서 달리는 차에 시포를 붙여봤어요. 다음엔 조금 더 재미없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유바.